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소드 6로 찾아온 우요미TV의 우요미입니다. 오늘은 약간 갬성갬성 갬성 미국 느낌의 장소로 많이 갔어요. 다같이 떠나보시죠. 이번 여은 145가 145가 입니다. 팬 사러가시는 김우현씨는 당장 타주세요. 하이테크를 제가 쓰거든요. 근데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42번가 브라이언트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키노쿠니아라는 일본 문방구입니다 여기는 되게 아기자기한 니혼진데스네 같은 굉장히 카와이네 같은 문구류가 되게 많아요 하이테크 컴트루 그리고 메이시스로 떠납니다 이어폰이 고장 났거든요 깔쌈하게 이어폰만 사고 바로 카페로 떠날 겁니다 왜냐면 나의 시간은 수중하니까요 갸르르갸르르 메이시스 되게 유명하죠 메이시스 갔다가 스탬프타운이라는 커피숍에 옵니다 이곳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인데요 저기 저 커피우유 되게 맛있어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항상 저는 Yo, can I get a large c o r b o e 이렇게 말하지만, 저 커피도 좋아하는 사람은 저것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흐흐 <웃음> 한번 try 해보세요. 일단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파이 공짜, 그리고 분위기 깡패, 존잘러스, 사람들 개 많이 와.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popular. 여기 너무 퍼불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아서 자리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쇼파 자리에 있다가 공부하는 자리로 겨우겨우 옮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특히 인기 있는 자리는 플러그 있는 자리 바로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 수업들에서 나오면 바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질 않았는데 좋아하고 있는 게 그리고 다른 문으로 가면 은 오프닝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곳이에요 물론 음, 돈이 없어요 나 가방 사야 되는데 뭐 어떤가? 혜택 음, 사고 싶어가지고 가방 신상 되게 많이 나왔네 근데 나한테 이것 좀 사고 싶었어 괜찮아? 바다 갈때 쓰려고 주체님 <웃음> 30몇프불인가그래 <거> <웃음> 옛날에 수학여행 갈때 3,000원짜리 부식봉 아번 기억나? 그거는 <웃음> 어게생는데 <웃음> 어, 진짜? 한 해볼까? <웃음> 130불? 싶 <더>, 거북이 등거이지아니 <웃음> 드래곤볼이 나오는 거 <웃음> 개귀여워 귀엽다 나 이거 특통 아니야? 특통인데 35일인데 부산이야나 이거 사고싶다 Can 음. I take this? Is it for me? That's for me 아 오케이 응 뿌리, 뿌리, 뿌리. 프라가에서 나온 호박백 세줄짜리 저는 배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거 잘 몰라요 지금 카메라 드신분이 잘아는것 같아요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뭔가 사고 싶었는데 저희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그냥 아이쇼핑만 하는 걸로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한 다섯 발자국 옆에 있는 디그인인지 디긴인지 정말 모르겠는 건강한 음식점에 갔어요. 되게 건강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먹어보면 그렇게 건강한 맛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번 트라이 해볼만해요. 제가 온 이유는 약간 유튜브 갬성 미국 갬성 미국 백인언니들 갬성 내보려고 한번 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 온 건데 주문하면서 든 생각이 와 한국인들은 여기 처음 왔을 때 주문하기 되게 힘들겠다 싶었어요 약간 복잡하고 김치찌개 주세요 하면 김치찌개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전 이거요 약간 이거요 이거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세요 이러는 건데요 그냥 처음 가서 여기서 먹을지 아니면 바깥에서 먹을지 말하고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at one 이렇게 하면서 고르면 됨 개쉬움 여기서 제일 맛있었던 게 저기 스위포테이로 고구마 튀김 존맛탱 존맛 탱탱구리 이게 바로 제가 고른 것들인데 저기 막 보리밥 같은 게 맛있었어요. 개추천 <목소리> 정말 잘 먹네요 <웃음> 맛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먹고 나서 언니가 제가 산 펜을 보고 자기도 하이테크 사고 싶다며 다시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는지 알겠죠? 어. 개중요 개중요하다고 검정색은 0.4 살까? 0.4가 적당한 것 같아 내가 방금 써봤는데 응. 어, 검정색 말고 이런색 살까? 파랑이 더 낫지 아니 검정이 더 낫지 않을까? 여기요 어 발판 졸라 귀여워 뭐냐? 미안해, 미안해. 어 발판 너무 귀여워 얼마야? 1900이었는데 1900원에만 28원? 아 근데 나 발판이 있어 주문금 이거 살까? 응. 어? 아, 필요하신가요? 왜냐면, 나 열쇠고리 되게 귀엽거든 짜자잔 어 진짜? 귀 귀엽죠? 한 해산물 파티로 갈까? 돌고래 귀엽다 돌고래 이것도 귀여워 거북이? 응. 얘랑, 얘랑 잘 어울리는 게 뭐야? 아 뭔가... 이거 답정본데 미 아, <웃음> 이거 사면 얘가... 복치 살까? 복치가 뭔가 엽기적이어서 잘 맞을까? 어, 귀엽네 그쵸? 응. 역시 내가 캐릭터 고르는 감각은 있어 귀여워 가 <목소리가> 이렇게 <목소리가> 없어 그거는 관상적 아까 전에 이거보고 살까말까 고민했는데 예. 네. 야 떼타 예. 떼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떼타 이거 한 했네 저 한문고 해요 저 진짜 문구덕구임 뭐야? 백클립 응?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목소리가> 소리나 우와 이거 긴 거라는데 <웃음> 이거 귀엽다 <웃음> 뭐야 이 그림책들? 어 이거 너무 예엽다 이거 내 스타일. <웃음> 이거 내 스타일. 이요 <웃음> <웃음> 이거 언니 스타일이다. 볼게요. <웃음> 내 이모티콘 스타일. <웃음> 달팽이 만드는 방법. 달팽이 만드는 방법. <웃음> 이게 뭐야? 카코 치카차카. 치카 미가키미가키와 아니에요? 하 아니면 완데. 하미가키, 하미가키. 쇼카초코 차카쇼코. 음, 카초코가 치카치간가 봐봐. 야 미피야 미피, 나 미피 너무 야, 미피 좋아해. 공룡 연필 나도 미피 미피 너무 좋아. 야, 너무 귀엽다. 여기 진짜 나 저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다니까. 근데 좀 왜요 꼬맞어, 알아 알아. 그거 그거 나왔잖아. <웃음> <웃음> 잔이어떡해 <하고>. <웃음> 언니 언니 애 닮았어 앙파맨 앙파맨 우리들의 친구 우리 우리 진짜 응. 플로리다 플로리다 후로리다 후로리다 후로리다 뭘봐 후로리다, <웃음> 후로리다. <웃음> 후로리다. 로스엔젤레스로스엔젤레스또뭐 엔... <웃음> 아는 거 없나? 엔젤레스. 나는 근데 솔직히 가타카나 잘 까먹었어 나도 잘 모르는데 여기 있잖아 캐나다 키키 아니 멕시 멕시코 메, 메 아레스카 아레스카 아래 아레? 여기 다 <웃음> 있는데요 캐나다 캐나다 뉴욕 뉴 뉴욕 뉴욕 이내리 뉴욕. 뉴욕. 뉴욕. 인... 인... 중데기이기리스이기리스이 진짜 남들 가타카나는 잘 몰라 기억 잘 안나 뭐. 카 카테 이거 기억 안나 비 카테 찹 응, 응. 도쿄 라멘 우리 집 거. 우리 집에 이런 거.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거. 리 집에 거. 리집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집 거. 거. 는 거. 봐 아니었어. 갖고 싶다 진짜? 봐봐 응나이키의 어, 어, 역사가 담겼어 포르테즈 싶다. 우와 부록 뭐야? 이거 아 이거 들어있네 이 뭐야? 얼마야? 이런 거 좋다 49불? 괜 사. 은데 그래도 컴버스. 도 있어 이런 책은 좀살 만해 그렇지. 응. 도움될 것 같아 야이 부록 천지네 야 이거 가방이 <웃음> 가방 부록, 부록 부록 천국 어 이쁘다 이거는 좀 이쁜 이거. 것 같아 이 응. 책은 야, 아, 이거 좀 만든데? <웃음>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목소리로> 됐다. x t up o n 다 i n e 다 ask everybody all 잃어버 t 손바닥 Do y 서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바다 s t 가 됐어요, 여러분들. 문어, 개복치. 예, 진짜 귀엽다, 근데, 개복치. 기, 이거 둘이 잘어울리죠 너무 응. 뭐. 한생 커플이야. 너무 귀여워. 인스타에 올려야겠다.